근데 1억이 들어오면은 어 여유가 생겨 여행도 가보고 여행갔는데 어나 여행이랑 잘 맞네 사진 찍어보니까 어나 사진작가 해볼까 1억으로 카메라 사 그리고 좀 천천히 사람들이랑 돈안 받고 사진 찍어주다가 좀 커리어 생기면은 돈 받고 사진작가 되는 거거든 게다가 재밌는 밸런스 게임을 찾았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말도 안 되는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평생 떡볶이만 먹기 VS 평생 떡볶이 안 먹기? 근데 죄송한데 저는 이거 여성분들이 굉장히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떡볶이 안 좋아해요 별로 잠깐만 근데 평생 떡볶이 만도 존나 에반데 너무? 아 이건 누구나 후자겠다 떡볶이를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후자야 내가 그럼 진짜 좋아하는 음식만 먹기 해도 안 먹을 것 같은데 평생 치킨만 먹기 VS 평생 치킨 안 먹기? 평생 치킨 안 먹지 눈물 흘리겠지만 왜냐면 그 외에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음. 웃고 싶을 때못 웃음 vs 울고 싶을 때못 울음? 울고 싶을 때못 우는 게 낫지 왜냐면 인생을 살면서 울고 싶을 때못 우는 경우가 있잖아 일단은 난 되게 감성파여가지고 나는 가끔 집에서 혼자 울때 있음 음, 진짜 울 일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어도 그냥 울면 해소되는 게 있어 그리고 나는 반대로 좀 미친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집에서 혼자 미친놈처럼 웃어 <웃음> 나는 가끔 집에서 혼자 울때 있어 이러고 그냥 웃음 이러면 기분 좋아져가지고 그냥 웃어 아무튼 근데 웃고 싶을 때못 웃음은 너무 지옥이야 진짜 난 애초에 지금 이거 말하면서도 웃고 있잖아 만약에 내가 이거 전자 선택했으면 은 그냥 입가에 웃음도 용납할 수 없어 그냥 웃음이 안됨 그리고 웃음 참는 게 생각보다 어려움 선택한다면 후자가 훨씬 나아 그 극한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훨씬 슬프겠지만 빈도수로 따졌을 때 웃을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웃고 싶을 때 웃어야지 얘들아 못 웃으면 우울해져 나 웃음참는 게임하면 은좀 우울해져 기빨린다 그래야 되나? 웃고 싶은데 못 웃으면 은 뭔가 기빨려 배터리 5% 데이터가능 vs 배터리 100% 데이터 와이파이 불가? 이건 데터, 배터리 5%인데? 아 잠깐만 진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좀더 극적인 상황으로 가서 내가 지금 납치를 당했어 어디에 묶여있는거야 근데 손은쓸수 있어 그냥 못나가게 다리만 묶여있다던지 이렇게 돼있어서 핸드폰을 쓸수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내가 그냥 혼자 묶여있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배타, 데이터 되면은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는 인스타 스토리밖에 없음 인스타 스토리로 셀카 찍고 여기 어디임? 쇼뱅나 여기 가침 하고 올리는 거 말고 없어 인스타 올리면 영둥이는 촬영하는 줄알듯아 근데 그러겠다 영둥이 이번엔 뭐 납치당하는 광고 촬영하나보네 핸드폰이 배가 아이언이었던거야 그래서 훨씬 무기가 없는데 배가 아이언으로 그 납치범 머리 후들겨 갈기고 어, 내가 승리한 다음에 나오는거 <웃음> 자, 1년간 핸드폰 안하면 1억 vs 그냥 돈 안받고 핸드폰 사용 그냥 맨날 친구들이랑 술먹고 놀면 되잖아 그럼 1년 금방 갈듯? 그냥 개백수로 살면서 친구들 밥좀 사주고 해도 천만원 정도 쓸텐데 그러면 은 그냥 1억 받지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 평소처럼 평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돈안 받고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좋아 음. 그래도 난 1억 <웃음> 어린 친구들은 그냥 돈안 받고 핸드폰 사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1억이라는 숫자를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나이가 되면은 솔직히 닥치고 전자임 솔직히 1억이 있으면은 어떤 게 좋아지냐면 내가 1억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할수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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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작을 할때이 돈이 빼기 되면은 시간도 돈도 다 여유가 생겨서 훨씬 새로운 직업 찾기도 좋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 하고 싶은 일에 재능 잘 찾아 가지고 잘 맞으면은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벌 수도 있으니까 어릴 때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게 나는 솔직히 핸드폰 안 쓰려면 안 쓰는데 쓸수 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야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써서 근데 어릴 땐나 말고도 핸드폰 다안 쓰잖아 그게 사실 난 지금도 사람들 핸드폰 다 같이 안 쓴다면 난다 같이 안쓸수 있다 파거든 그게 난 오히려 더 재밌어 사람들 만나는데 핸드폰 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얘기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걸 훨씬 좋아하는데 뭐 인스타 스토리 쳐 올리고 있고 DM 답장하고 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좋거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하면 좋은데 아무튼 1년간 핸드폰 안 하고 1억입니다 이 이게 뭐야? 8만 대장경 읽기 부위에서 대장내시경 8만 번 하기? 마치 8만 번 하면 너몸 나만 하질 않아? 아니지 아니지 마치는 한번 하는데 나잔 동안 8만 대장경만 아니 8만 대장이래 대장내시경 8만 번을 그냥 나는 자고 일어났는데 8만 대장경 아니 8만 대장경이래 대장내시경 8만 번 끝나 있는 거지 이제 1년간 핸드폰 안 하는 1억 이거 선택한 다음에 바로 8만 대장경 읽기로 들어가 가지고 어 1년 동안 8만 대장경 읽으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겸사겸사 자도자도 자도 피곤 VS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 근데 배고픈 게 낫지 않냐 얘들아? 왜냐면은 자는 건 솔직히 그렇게 안 행복해 자는 이유가 뭐야 피곤함 없애려고 자는 거지 자는데 피곤함 안 없어지면은 안 자고 말지 먹는 건 행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피곤하면은 내 일정에 무리가 생기거든? 피곤하면 그리고 밥맛도 먹어도 배고픈 것 나발이고 밥맛도 없기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개이득임 후자하고 먹방 유튜브? 야 대박이다 근데 개똑똑해저 사람 서울대임 이만큼 쌓아다 놓고 바로 먹방 이상적인 얼굴로 살기 VS 1억 받기? 네, 죄송한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얼굴이 거울 속에 있... 어아 나도 이상적인 얼굴 있지 얘들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얼굴은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느낌보다는 나도 지금 내가 내 얼굴 보면은 아쉬운 게 있지 막 예를 들어뭐비대칭이라든지뭐 흉터 이런거 근데 1억 받는게 낫지 이상적인 얼굴은 1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지도 근데 그것도 맞아 그니까 러 이상적인 얼굴이면 진짜 내가 지금 원하는 얼굴을 될수 있는거잖아 좋아하는 모델이나 뭐 이런 사람으로 얼굴 대고 1억 넘게 벌 수도 있지 근데 나 지금 1억 받으면 일단 개이득일 것 같아 난 1억 받을래 <웃음> 1억이 1억 작은 돈이 아니지 아까 전에도 우리 1억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을 나눴잖아 원하는 키 vs 1억 받기였으면 나는 1억 안받고 원하는 키 했을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진, 진짜로 진짜로 한 가지의 엄청난 전문가 vs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 근데 나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이 좋아 나도 지금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 나도 뭐한 가지 진짜 뒤지게 잘하는 이런 느낌보다 뭐 음악하고 있고 방송하고 있고 그냥 뭐 사람들 웃기고 뭐 이런 거난 원툴? 난한 가지의 엄청난 전문가가 좋아 아 그래 그래? 근데 나는 요즘 시대에는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다재다능 하면은 그냥 유튜브 하면 되거든 사실 그냥? 그냥 유튜브하고 다재다능인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다재다능이 인생살면서 재밌어 뭐 축구 잘하는, 축구 잘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질 수 있고 뭐또 예를 들면 게임 잘하면 게임 잘하는 애들끼리도 친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인맥이 넓어져, 다재다능이면 끈기가 약간 없는 걸 수도 있어 이거 하다가 잘하는데 아이, 다른 것도 해봐야지 내가 약간 그래 뭔가 하나를 열심히 파기 전에 다른 것도 해보고 약간 요런 타입이야 나도 어렸을 때 뭔가 어느 정도 잘하는 게다 있었어 뭐 드럼도 몇년 쳤었고 연기도 하고 공부도 애매하게 잘했어 그냥 한 3등급? 어, 수시한 3등급? 이랬고 뭐막 그런 게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어느 정도는 하는데 막다 남들 전문가 뭐 하는 것만큼 하진 못하니까 아나 어떤 거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지 이소룡 명언 중에 천 개의 발차기를 하는 사람보다 한 개의 발차기를 천번찬 사람이 더 무섭다 했음 음 그건 이제 한 가지 엄청난 전문가가 낫다는 뜻이네 뭐 내가 브라질리언 왁싱 아닌데? 브라질리언 킥, 뭐 니킥, 프리킥, 페널티킥 어천개 차는 사람보다 그냥 돌려차기 천번 해본 사람이 더 무섭다 이거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은 뭐 하나 졸라 잘하면 다른 것도 잘해 그러니까 이건 약간 끈기 느낌이야 끈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포기 안하고 잘해서 엄청난 전문가가 된거고 끈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근데 다 잘하는거고 어, 요런 느낌이야 근데 나는 내가 지금 내가 다재다능어서한 가지 전문가 되는 것보다 그냥 요거 저거 하면서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재단이 좀더 행복할 것 같은 느낌? 여러 가지 해보면서 경험이 많을수록 행복할 것 같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나는 그냥 다재단은 선택 어뭐 공부 뒤지게 잘했던 애들은 노는 것도 잘해 서울대분들이 랩하는 거봐랩 존나 잘해 서울대분들은 랩도 잘해 심지어 나중에 꾸미면 꾸미는 것도 존나 잘해 그냥 공부하느라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것 뿐이지 다른 것도 다 잘해 그냥 뭐든 잘하는데 공부를 한것 뿐이지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은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 밸런스 게임 유튜브 올리면 올릴 수 있을 듯 아무튼 밸런스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에도 그다음에도